에런이네말 걸지 마시오. 가치락인. 페이트는 여행 위험 국가로 입국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적격 시 입국은 불허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도 세이크리아. 아우. 아우 뒷골이야. <웃음> 누가 순순히 먹힐 줄 알고? 브츠. <웃음> 꼼짝없이 거미밥이 되는 줄 알았어 너 혼자 타르고를 처치한 거야? 대단한데? 이제 참을 수 없어 다 들어가는 갈증을 아, 아, 온돈의 조각이 나를 부르고 있어 응. 뭐임? 아! 뭐임? 에론이 타락해버리면 이성을 잃고 악마처럼 변해. 어이맞 오늘 보실 상품은 화염 입니다 오물은 소독이다. 신의 위명에 맞서는 자들 심판 아야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래더라 또다시 전쟁으로 피를 흘리겠는가 사제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하지 협상 받아들이겠다 아쉽다 다 죽일 수 있었는데 단 <웃음> 조건이 있다 <웃음> 음 그래 이제야 네 숨소리가 들려 조금 더 가까이 와네 아주 보기 좋구만 이래야 지 드디어 번색을 보여주는구만 까꿍 <웃음> 까꿍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 날 기다리고 있었어? 어우 엄청 기대되는걸 오늘 썸네일은 이거다 찾았다 내 선택이 되지 않았어. 아베스타는 <웃음> 적시로 우리 가놓널 미사장.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내게 칼을 겨눌 것인가, 아베스타유? 근데 얘는 나름 이성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얘를 구하려고 온 거지, 내가 이것이. 진실 어둠을 막기 위해 나는 혼돈을 받아들였지. 어, 가만히 있니, 여기서 왜 나와? 아니,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산성장 주제에 꾀하는군 네가 어둠을 연 것이냐 <웃음> 난 그냥 구경하러 온 거야 네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아닐 텐데 <웃음> 검은 비가 내릴 거야 뭐, 발버둥 쳐보라고 오래전 그가 나에게 말했다. 검은 비가 내리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는다고 했었지. 와... 할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대런의 삶에 절망과 죽음이 삼 곁에 있을지 상관없다. 그것이 오늘이어도 아베스타는 들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부터 우리는 에이트를 지킨다. 으아! <웃음> 저형 혼자 다 하는 거 같은데. 애 <웃음> 아이들이 계속 기어 나와 어디서. 얘또 뭐야 어둠의 권속들이여 눈을 떠라 마침내 이따의요이 모두 올랐으리네 당황하지 마라 전열을 갖추고 다들 막아내야 한다! 저걸로 쓰지 않아! 우린 아베스터다! 지금부터 우리는 아베스타를 지원한다! 주패운의 이름으로 명한다. 빛이여. 주장 <웃음> <진정. 웃음> 심판하라. 아또 뭐요? 저자가 분단장호나 어둠의 주인인가. 어. 분단장이구나. 아, 씨 <웃음> 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다.. 막다 죽은거야? 이렇게 쉽게? 이야.. <웃음> 뭐야 시으 이곳에 내가 찾는 것은 없다. 뭐야? <웃음> <끝 없는 어둠뿐. 웃음> 어둠으로 물들일 수는 없다 붙잡았다 아야 사이카님 멈춰라 이러면 사이카를 괴롭히던 어둠은 이제 내 안에 있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아베스타이어? 칼을 쥐고 어둠을 겨누라. 아! <레> 완전 악마 됐네 진짜. <레> 파멸의 시간이다. 근데 더 구려짐. 살쾡이 <레> 결과다. 스스로 어리석 누가 그것을 이해해 주겠나? 아. 으아. <웃음> 뭐야 이거. 아이고 씨. 아. 아. 어이씨 어... 됐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다 모두가... 우리를 악마라고 불렀지 어떤가? 나는 지금 인간으로 죽는가? 그 사카니묘. <웃음> 설마 막 마지막 아크가 조각으로 조각으로 깨져있어 대륙 하나하나 찾아야돼 <웃음> 아 그건 아니지? 아 되게 싫어해 나 그런거 차원의 구슬조각 마냥 <웃음> 아 진짜 어? 아마아 중요한 임무다 절대 실수하지 말도록 가안내드리어 뭐야 아마 군단장 됐어? 뭐야 아만이 군단장 된거야 지금? <웃음> 어... <웃음> 아... 이제 악한 아... 하나가 남았군요 아 면접보는 중이라고? <웃음> 저자를 신뢰하십니까? 락한 빛이 별에 졌다 자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